참작을 하기 위해서. 허리는 2인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벨트 고르도 옮겨야 되겠죠, 이쪽으로. 옮겨주고. 2인치 옮겨도 주머니 사이는 없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또 여기까지 줄여버리면 안 되죠, 이 바지는. 그래서 그런 바지일 경우에는 여기까지 뜯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허리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줄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을적 이게 지금 다 나와서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노을이 져 있잖아요 노을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남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된 것을 세탁소에서 아니 뭐 다른 데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와서 저희 집에 와서 큰 거울이 있거든요 큰 거울 앞에서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뒤에서 허리에서 이렇게 뜯어갖고 안쪽으로만 뜯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 와키 쪽으로 밖으로 뜯으면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만 해서 줄이면은 금방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단할 때게 허리선하고 엉덩이하고 곡선을 낼때 어떻게 되는가 하고 미사거리. 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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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나중에 옷을 만들었잖아요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할때그 설명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든 옷은 이 재봉선을 잡았을 때네개가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배도 나온 사람 엉덩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다그이딩해서다 패턴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판은 거의 하나 가지고 세 사이즈를 씁니다 쓸때게 그래딩 안하고 그 다음에는 또큰 걸로 그래서 지금 요것은 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는데 그 사이즈가 몇인가 모르겠습니다 36, 37이네요 37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37이고 항상 한 때는 한번 기억을 해 주기 위해서 40, 41, 지금 40이 되잖아요 이걸 기억해 놔야 됩니다 41 그래가지고 예, 예. 뜯을 때게요 이쪽에서 이렇게 뜯고요 일단 뜯어요 사거리까지 다 뜯습니다 근데 다 뜯을 때게 해. 여기까지 뜯어보면 안 돼요 이 지퍼 부분 있잖아요 지퍼 끝나는데 여기까지 뜯어버리면 나중에 일을 못합니다 노릇발이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시접에 덮인 양만큼만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뜯습니다 여기를 뜯는 거예요 여기를 뜯는 건 아니고 여기는 뜯으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봉선 쫙 뜯고 통을 좀 줄여달라고 했어요. 통을 한 반인치 정도 줄일 겁니다. 통이 7인치 반인데, 7인치로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는 뜯어놓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정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뜯겠습니다. 뜯을 때는요, 제가 뜯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뜯는 방법을. 아니, 표시했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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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을 빼내고, 얘기에 다가왔습니다. 터지는구나. 그래서 이만큼, 지금 허리가 이게 완성선이에요. 음. 완성선을 착각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지금 줄이는데, 보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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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네, 재단하는데, 허리가 40이었잖아요. 허리가 40, 엉덩이 40이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딱 맞게 됐어요. 40 나오잖아요? 네. 기 딱, 딱, 딱, 기면 지금, 여기 안 당겨져서 그래. 이렇게 놓고, 이 선은 무시를 했는데요. 이 선도 무시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버리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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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힙은 크고, 허리도 크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타이트하게, 엉덩이에 타이트하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해서,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몇 인치입니까? 1인치 반을 쳐내는데, 이거는 8분에 5만 차는입니다 여기서, 줄린다고그래고 이렇게 줄여나고면 나중에 밑이 땡겨가지고 씩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양하고, 이 양하고, 오늘 똑같이, 같이 짓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성, 유성도가. 지금 허리에서, 허리가 2인치를 들고, 2차인치정 되니까, 허리에서, 허리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맞는데. 맞습니다, 허리가. 그래서, 그려보겠습니다. 이상해에서 혹시 일을 하다가 은내의 옷이 른궁둥이잖아요은내가 이렇게 큰 사람 그런 사람은 잘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나가도되겠 근데 이 사람은 이 옷은 미시키지 않아요 지금 5인치 정도인데 약간만 쳐내줄 있던데 그래서 4인치 반정도 타이트하게 한 것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곡선은이 엉덩이선이잖아요 많이 돌아간 쪽이 이엉덩이선이잖요 항상 여기 앞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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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하나 참기까지 그렇게 되고 이걸 잘랐는데요 너무 두꺼운데 가위로 막 이렇게 잘라보면 이게 쇠가 그냥 쇠예요 이게 두꺼운 뭐강철쇠 이런 거 아닙니다 잘못은휘어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딱 보고 침묵을 뜯은 사 만큼 이렇게 거기, 거기에 있는 식방을 있지 않으면고다 뭐. 했네요 여 재단해서 업어체해서 받꾸면안 돼요 넓게 뭐. 허리 사이즈는 회신을 해놨기 때문에 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도 되잖아요 지금 허벅지 양 많으니까, 여기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에 줄이는. 아시죠? 지 사이즈가, 원 사이즈가, 지사 지금, 이길 거예요. 원래 박혔는데, 이게, 반인치도 줄여달라고 해서, 얘기를 해 여기는 줄인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얘가 지금, 무수선이거든요무릎가 지금 무수선이것 같은데. 무릎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지금 원단이 저쪽에 지금 잘안 나오는데, 약간 땡겨보고있습니다 카메라에 잘안 나와서. 이제 카메라에 잘 나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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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이 지 줄여야 되겠죠? 여기, 제단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치고, 덜 치고 하면은, 옷이, 이지나 너무 길기 때문에, 천해 주겠습니다 이만큼이. 렇게잘 되고, 힘을 빼야 되겠죠? 지금 얼마 쳐내는 겁니까? 한 1인치 정도 쳐내는 거죠, 지금. 예. 1인치 쳐내면 많이 쳐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뒤니까. 좀더 크다고 그래갖고 더 쳐내면 나중에 이제 땡겨서 먹는 겁다 조금 교체도 이게 좀 굉장히 많잖아요 여이여기약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은 1cm만 놓고 이게 지금 손이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튀어나왔 배가 약간 튀어나왔죠 재단을 오래 하다 보면, 딱 보면은 금방 합니다. 막 가지 말고요. 항상 이쪽에 왔을 때가게 하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되게 지나가요. 생각도 막안 하고, 하다 보면은 아참 때는 늦었습니다 가이지나가고 손님 옷 같은 건 괜찮지만은 손님 옷은 어떻게 할건살자야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또 실수를 딱 하고 나면은, 뭐, 어, 컴프라치가 되더라고요. 컴프라치가 아니고, 컴프라치는, 네. 명언하여. 네. 미것이긴거한번 봐야 되겠죠. 아파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밑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는데 지금 여기가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목다리에서 이게 절대 움직이면 안됩니다 지금 원선이 이선에서 4인치를 줄여줘야겠습니까 이게. 지금 많이 쳐내면 안됩니다 뒷판이 처리. 이게 지금 앞판을 보면은 앞판은 앞판은 크지가 않습니다 내 앞판이 여기가 크지가 않아요 노을이 지는 것은 뒷판에서 노을이 지고 이게 지금 뒷판에서 이렇게 노을이 크기 때문에 노을이 이렇게 지는 거예요 이렇게 뒷판에남아서 아까 이제 그걸 채워내놔서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그대로 이렇게 올라와도될것 같아요 저 부분만 위에는 안채도 됩니다 네. 이런, 그냥, 이런, 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판이 좀 적잖아요. 기판이. 지금 보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났을 때 보면, 가판이좀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잘라냈으니까, 그쪽을 6인치 정도로 잘라내고 그랬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정바이스잖아요, 정바이스. 이건 비바이서 이쪽으로. 갈비바이서 그럼 여기서 한 번에 잡고, 이렇게 잡고, 쫙 시작해서 쫙 덮습니다. 쫙 봐가지고, 다람쥐 하면서 쫙 한번 다려가지고, 쫙 다려주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나중에 드라이 들어갔다 나와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버럭 붙여가지고 와서, 치혀 와서, 다른데 박는 것은, 안 해도 되니까, 박가가지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노막 때는에 내노막. 내노막. 내노막도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광고가 하나 돌아와주면좀더 좋겠죠. 레노마. 미노마. 미노마. 미노마. 응. 지금 한 명씩 싹 박아먹거든요. 지금 이렇게 북한이 들어가 있잖아요. 북타이가 야, 판이가. 이게 뭐지 이로 빼기 면 된다. 다리면서. 뒤판을 할때는 뒤판은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열리지 않으면 아무도 다 입었을 때 다리가 엉덩이 쪽으로 어떻 들어가요? 자안 맞았잖아요 여기다 리만담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은 일자로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 힘도다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자로 여기서 일자로 안고 올라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신경을 잡고 다 꾸미는 거요이 가정 의식으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 요령만 알련해면서당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요령을 어떻게 해야 되면 천일 되게요. 천일 되게. 1 5 c 2인치 이상 천내 보고 1인치뭐 굉장히 많습니다. 한반 인치 정도만 천내 보고 너무 좀 그래도 남다 그러면 1인치 치십시오. 스크쳐 가지고 뒤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 박아 왔습니다. 여기도 스크이도 다 봤고요. 일단도다 뜯고요. 분명히 씨로 떼야되는데 씨를 막고 씨면서 그냥 이렇게 괜찮네 이렇게 씨를 끼잖아요 이렇게 한번 다려주면 되겠어요 여기 밑에만 제목은 좀 마르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바지를 고쳤으면 이, 다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손을 여다시문넣어서 반대편 재봉선이 어딘가는 봐야 됩니다. 마칩니다. 어, 네, 저 같은 경우는 대충 만져갖고 하는데 그럼, 그럼 안됩니다. 동주선이 맞아야 되겠죠? 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그귀여다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려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주여 바닥에서 손바닥으로 밑에 있는 논란을 딱 꺼내줍니다 자꾸 밀어내줘야 돼요 겹치니까, 겹치면 안 되잖아요 아마 이 옷은 잘 나왔다고 보게 되죠 겹쳐진 기가 막혀요 사람의 인물이랑 똑같으니까 여쭈요. 또, 특히, 자기 신발만면그 곡선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서요흙 없는 사람도 흙이 있어 보입니다, 지 여성분들은. 안에 시이 없으면 다꺼내주거요 가정용 다리미 들은 스팀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열도 세게 해가지고 한 번에 딱 길면 또 타져버리니까 항상 일을 다, 다리미를 꼭 돼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때는요. 뭐 먼저 다른 곳을 한번 다려봅니다. 잘라낸 자요. 저라는 원단을 한번 이렇게 한번 개보고 그리고 해야 돼. 그래야 그 원단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큰 무치에 안아요 너무 느리니까 찾아보면 빼도 그나 freedom from within the room. I rather suffer in the room. You may have h i d 요 e 난는 저는 손님이 오시면 고치기 하나 입어보고요 거치고 나서 입어보고 갔어요 그래야 돼요 그냥 바쁘다고 들고 갔잖아요 집에 가서 보고는 여기가 안 맞네 저기가 안 맞네 부문이하고 둘이 이제 소딱수닥 해갖고 역시, 거치로 옵니다. 그럼 또큰 거미에서 보면 또 괜찮아요. 이제 네, 그런 것도 여름이니까, 저선이 오시면은, 항상 입어보라고 하십시오. 아, 옷을 입고, 거울 앞에 딱 서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이 얼굴이 밝다 화나다 그러면 무조건 잘 나온 겁니다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입었는데 얼굴 표정이 상해요 그럼 고친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차 싶잖아요 근데 딱 고쳐가지고 기분도 좋고 일도잘 되고 조그마한 선풍기는 오른쪽에다 놔두면 좋습니다 다된것 같은데요. 음. 그리는 그대로 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적거나 크거나 35만 34만 여기 아까 휩싸이기가 40이 정도 되나왔죠 여기 저, 요정도 여유 있으면 좋습니다 좀큰 듯한데 자연스럽고 괜찮아요 여기가 링 중이라 챌링을 하고 있어요 흉은 없니까 우리부터 지 메인 촬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강도하고 열리시면 항상 못 떠나서 누구도 왼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못아가서누구도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왼상이나 빼놓을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들고 있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습니다 이쯤에서 한다, 캡처를 안해내야